눈도 팔도 귀도 다리도 하나뿐인 반쪽 이야기 오늘 이어서 하기 전에 반쪽 이야기 가볍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꿈속에서 곶감을 반쪽만 먹어서 반쪽으로 태어난 반쪽이 몸이 반쪽인 것만 빼면 건강에 이상도 없고 힘도 엄청나게 셌지만 형들은 반쪽이를 싫어해 여러 번 없애려 들었습니다. 한 번은 형들이 반쪽이를 호랑이 굴에 던져두고 도망간 적도 있었는데 반쪽이는 그 굴에 있던 호랑이들과 무쌍을 찍어버렸죠. 반쪽이는 그 호랑이 무리의 가죽을 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욕심쟁이 부자 양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반쪽이의 가죽이 탐나서 장기 내기를 해 자기가 이기면 가죽을 받고 반쪽이가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나름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었나 본데 막상 대결을 해보니 세판 모두 반쪽이가 이겨버렸습니다. 양반은 그제서야 딸을 줄수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여기서 누가 아하 그렇군요 저는 그럼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걱정이 된 양반은 이때부터 온 집안 식구를 동원해 자기 딸 지키기에 나섰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주일째 되는 날밤 식구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집을 지키다가 고라떨어져 버렸고 이 순간을 노린 반쪽이는 기발한 방법으로 신부를 납치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약 끝! 반쪽이는 그 이름대로 몸이 평범한 사람의 반쪽만 있는 사람입니다. 반쪽이 말고도 반쪽, 외짝이, 반쪽아리 감을 먹고 태어났다고 감돌이, 감동이라는 이름도 있긴 한데요 제가 그중에서도 반쪽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건별 이유는 없고 그냥 검색했을 때 결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라서였습니다 어쨌든 반쪽이는 인간인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일단은 인간이긴 한데요 인간이라기에는 능력치가 너무 사기인 편이죠? 딸을 걸 만큼 장기 부심이 있는 사람을 세판 내리 이긴 걸 보면 머리도 좋은 것 같고 딸 지키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양반 집에 무혈입성의 딸을 앞 채우는 걸 보면 계략도잘 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반쪽이의 능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누가 뭐래도 강한 힘입니다 호랑이 무리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큰 나무랑 바위를 뽑아서 집까지 들고 오는 데다 식덩굴을 힘한 번으로 끊어버리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식덩굴 끊는 게 앞에 두 가지에 비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녀석 결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식덩굴은 너무 진짜 너무 즐겨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새끼줄도 꼬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반쪽이는 인간이라기에는 너무 강하죠 대대로 장사인 가문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체 왜 반쪽이는 이렇게 강한 걸까요 반쪽이 엄마가 꿈속에서 먹은 곶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반쪽이의 두 형들도 반쪽이만큼 강해야 하잖아요 아니죠. 두 형들은 온전한 곶감을 먹어서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어쩌면 반쪽이보다 두배더 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평범하고 못된 사람이었죠. 어쩌면 반쪽이 엄마의 꿈에 등장한 흰 영감님이 반쪽으로 살더라도 힘들지 않게 반쪽이에게 특별한 힘을 내려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반쪽이야기에서 제일 특이한 건요. 반쪽이가 영원히 반쪽이인 채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각 편이 여러 가지라서 반쪽이가 결혼 후에 온쪽이가 된다는 결말도 있긴 한데요 10편에서 20편 정도의 각편 중에 이런 결말은 두편 정도로 비교적 적습니다 대부분의 반쪽 이야기에서 반쪽이는 그냥 반쪽이인 채로 잘 살아가요 주인공이 장애나 단점을 가지고 있을 때이 장애나 단점들을 언젠가는 꼭 수정되어야만 하는 것 혹은 주인공을 잠시 방해하는 장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요 그냥 이런 겁니다 엄청 못 꾸미고 평범하게 생긴 여자애가 안경 벗고 살 빼니 엄청 예뻐졌다던가 음침하고 기분 나쁜 뒷자리 남자애가 사실은 엄청 잘생긴 남자애였다던가 이런 건 옛날 이야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구렁덩덩 신선비에서의 신선비도 모든 사람이 징그러워하는 구렁이로 태어났지만 나름의 시련을 극복한 후에는 멋진 꽃미남으로 변했고 천하의 박색이였던 박씨 부인도 남편의 박대와 주위의 무시를 겪은 후에 허물을 벗고 엄청 예쁜 본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런데 반쪽이가 가진 문제점은 반쪽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몸이 반쪽밖에 없다니 하면서 좌절하지도 않고 반쪽뿐인 신체를 평범한 사람처럼 만들기 위해 모험을 떠나지도 않아요 반쪽이는 자기의 몸이 반쪽이라는 걸 알고 그냥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이질적인 외형 때문에 생기는 시련은 존재하죠 형들이 반쪽이를 괴롭히고 나무나 바위에 묶어두고 떠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반쪽이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들이 묶어둔 덩굴을 끊고 자기가 묶였던 나무랑 바위를 통째로 들고 집으로 돌아와선 마당에 나무나 바위가 있으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만 말할 뿐이에요. 저라면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면서 고자질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이건 반쪽이가 어마어마한 위인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 민담의 특성상 등장인물들이 평면적으로 그려져서 그런 거긴 하지만 저는 반쪽이가 자기의 다름에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주어진 환경을 묵묵히 살아내고 남들과 다른 신체를 가진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결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왠지 우리에게 그냥 우리 자체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같달까요 아무리 그래도 납치는 좀 그렇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반쪽이 이야기는 이미 여러 동화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걸 제외하면 반쪽이를 소재로 한 공포물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모가 이질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무섭다고 느낄 만한 걸 공포물 소재로 쓰는 건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반쪽 이야기를 반쪽이와 결혼한 양반집 딸의 입장에서 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인생이 알고 보면 상당히 막장이라서 이만한 소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신아빠라는 사람은 호랑이 가죽 얻겠다고 자기를 내기로 걸었고 평생 함께 살게 된 남편은 자기를 억지로 납치한 납치범이잖아요. 이게 전래동화라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지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였을 거예요. 평소처럼 책도 읽고 집안일도 돕던 양갓집 교수 집을 나선 아빠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자기를 집안 구속에 가두더니 머슴들을 시켜 자신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웬 반쪽짜리 남자가 자기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해서 아빠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숨겨두는 거래요. 납치당하는 건 나도 싫으니까 조금 답답하지만 견뎌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주일을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밤에 잡으러 온다고 했으니 밤에 잠이 쏟아져도 참고 버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더 이상 쏟아지는 잠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잠드는 것도 모른 채 잠에 빠져들었죠. 잠에서 깨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어느새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웬 처음 본 반쪽짜리 사람이 있었죠. 납치당해서 억지로 한 결혼이 행복할 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된저 사람이야 행복했겠죠. 힘이 너무 센 그에게 대들었다가 맞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고분고분하게 대해줬거든요. 더 이상 이런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자신이 자살한 것처럼 꾸며두고 남편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친정으로 향합니다. 친정에서는 당연히 그를 매우 반가워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이상할 정도로 그를 환영해 주었죠. 아버지는 돌아온 기념으로 좋은 풍경을 구경시켜주고 싶다면서 내일 가마를 타고 풍경을 구경하다 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숨어 지내던 그에게는 바깥 구경이 절실했기에 그는 아버지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죠. 밤중에 갑자기 머슴이 자기 방문을 두들기기 전까지는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 머슴이 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준비한 가마는 자신에게 풍경을 구경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도박판에서 내기를 한 아버지가 집 재산을 다 잃자 자신을 걸고 내기를 했고 그 내기에서 져서 다른 사람에게 딸을 넘겨주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 모습은 자신이 남편에게 납치를 당했던 것도 사실은 아빠 때문이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었습니다. 크게 충격을 받은 그는 집에 있던 귀중품과 옷까지를 챙겨 집을 떠났죠.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얘기를 이어 쓰신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반쪽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 아무래도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막상 이야기를 풀어놓고 보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